안녕하세요.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준비를 한창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 어떤 이들에게는 추석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어떤 이들에게는 추석이 그닥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정세가 수시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또 마찬가지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내부 촬영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 말에 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대구의 아파트 정세를 봤을 때는 뭐 1군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미분양을 할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군이나 3군이나 어느 정도 뭐 자본력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부도가 나기 전에 뭐 미분양을 할인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해운방에 내용을 올려놓겠는데요. 아무튼 나름대로 현재 미분양되는 아파트들 조금씩 뭐 분양대행사나 아니면 시행사에서 뭐 자기 먹을거리를 일부 좀 내놓으면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키려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회원방에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설명드리면 되나요? 예, 예. 네. 지금 저희는 1, 2차 부지로 되어 있고 예. 이제 1차 부지는 푸른병원 바로 예. 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대수는 216세대로 아, 지어진 거고요. 네, 25년도 예.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예.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부선철도 바로 옆쪽이긴 하나 여기 옆쪽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네. 174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7층까지 올라가고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41층까지 초고층으로 지금 여기 1차 어, 왼쪽에 2차부죠. 2차 어, 공원은 2차부지에 왼쪽으로 지금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소공원개념이 때는 이제 상가들이 다 준비해 있기 때문에 네. 부진 상가로 인해서 학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입주민들께서 네. 더욱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럼 어, 지금 대도로변 이게 메인 대도로변이고 네, 네, 상가는 네. 지금 1, 2, 3층. 네. 4층까지 다 4층까지 올라가고 상가. 3층까지는 상가고 이쪽에는 이제 편의 시설, 본드 네. 라운지나 헬스장. 그리고 북 카페 네. 청소년 독서실 이런 네.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은스트레 단가로 이렇게 네. 연결까지 다 되게끔 봉선을 음. 조금 더 축소하게 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이네 그러면 지금 8 4고 네. 84타입하고 동일하게 84타입인데 여기는 8사는. 35평 여기는 36평 정도 올수있 음, 평소가 조금 더 넓고 한평 정도 작고. 아그러시 <웃음> 지하 5층, 1차 같은 경우는 지하 5층, 예. 2차 역시 지하 5층까지 고객님들 주차를 편리하게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대 수는 지금 몇대 몇으로 되어 있죠? 네, 네 뭐걱정대 수로 다 들어가니까요. 그 1가구, 네. 2주차, 한대 정도는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한대이상이 네, 1대 정도 주차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1 타입은 고객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타입이시고요. 네. 남양배치로 거의 다 많이 이루어져 있고 네. 층배치는 조금 튕기게 되어 있는데 방, 거실, 방방,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볼까요? 네, 동일하게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거울장이 있는 신발장이 네.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네. 맞은편 쪽에는 골프, 백이나 여러 가지 수납이 스마... 가능하게끔 수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음. 사내동 주문이고 오늘은 옵션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모든 바닥은 강마루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예. 외부 욕실에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얼굴 나와도 돼요. 아 저는 별로 인물이 안 좋아서 얼굴 빼거든요. <웃음> <웃음> 자신 있는 가 보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자녀부 네, 방이고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붙박이장 옵션이고 네네, 방은 한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에어컨도 역시 옵션으로 작용이 되실 거고요 에어컨을 안 하시더라도 배관이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금방 거실에는 기존에 쓰시던 거 가지고 오셔서 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 소동 보통으로 되어있고 마찬가지 또작은방 네. 그럼 옵션 에어컨 다 옵션이네요 그죠? 네 기본이 아니고. 옵션은 요즘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옵션으로 다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 여기서 네, 옵션이,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이제 쓰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면 네, 네. 천정고는 2.4m 정도 올라가고요 네.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벽면은 이제 거실 아트월은 옵션으로 그러면 이제 기본은 벽지고, 네, 벽지고 그죠? 여기도 호실이 마찬가지. 달간. 예. 여기도 벽지고. 여기도 벽지. 예. 근데 바닥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으로 들어갑니다. 아, 옵션이에요. 이거 이제 이거는 예, 그대로 가면은. 강마루. 강마루로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예. 거는 확장이 된 상태이시고. 예. 천고는 음, 지금 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네.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음. 여기도 마찬가지 예. 옵션이고. A 타입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알파룸 공간을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는 공간까지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 옵션 안 하실 경우에는 네. 알파룸 공간이 방 하나가 하나 더 생기셔서 841 같은 경우에는 방 4개, 욕실 2개 구조로 됩니다. 아 이건 지금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여기는 그죠? 알파룸이 들어갈 거예요. 이 음. 선대로 하면 은좀 깊은 작은 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음. 고객님의 이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수납장과 그리고 다른 공간까지 뭐 서재나 애드 공부방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별도 옵션을 적용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옵션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예. 상담석에서 앉아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이 뭐. 예, 예. 근데 그냥... 리면다른으로 두시는 게좀더 예. 나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좋은데. 네. 예. 요건 예쁘긴 한데. 네네. 또방 4개 를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 남자분이나 여자분은 일단 예쁘면 좋아요. 주방입니다. 어, 주방은 음. 이제 아. 기억지향으로 들어가고 요건 옵션을 통해서 약간 분리되게 이렇게 음. 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거실과 이게 통일된 요 공간만 쓰실 수 있고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연동문을 적용해놨어. 그 다음에 나머지. 자전은 옵션으로 넣으시고, 안 하실 경우에는 가스쿡, 상복쿡으로 네. 들어가실 거고, 우측에 보시면 건조기까지 넉넉하게 다 수납하실 수 있도록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다 옵션이네요. 주 옵션 용품을 뭐 지금 주는 그런 개념은 없고요. 네, 현대건설은 원칙이 자주나 이런 것들이 다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빌트인 냉장고. 어, 어떤 현장을 가시건 에어컨 저희도 계약을 많이 해보지만 네. 에어컨이나 오븐 이 정도까지만 저희들 많이 견학자분들이 음. 하시고 있고요. 사실상 빌트인 가전은 네. 추후에 이사 가시거나 할 때는 가져가실 수 없는 단점이 네. 있는데 그렇죠. 많이는 선호하시지 않으시고요. 음, 여기가 안방입니다.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아, 방구조도 조금. 네, 안방에는 지금 이제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좀 작게 보이시지만 지금 한 12장 정도 나오는 크기입 3.5, 3.5 크기로 되어 있고요. 어, 슬라이딩장이 없다고 보셨을 때는 벽체가 여기 안쪽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엄청까지 음... 셔서 네, 넓게 이용하실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옵션인가요? 네네 수납 공간을 용이하게 하시려면이 그 슬라이드장이 열어놓 것들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요새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수납장을 네. 조금 많이 쓰는 데카페 베란다 쪽에서 화차나 이런 거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이쪽에는 실외기실. 음... 네. 와 자동빨래 건조대도 옵션입니까? 네 옵션입니다. 뭐 여기 옵션이 뭐다 옵션이네 기본 주는 건잘 없노. 와. 기본이 네. 잘 돈으로 나갔서으로 <웃음> 요즘엔 와. 사실상 건조대는 잘 사용을 안 하세요 사실. 예잘 네, 사용. 건조기 때문에. 네. 아니 저게 자동 건조대는 뭔가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거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 사실. 여기는 내부 욕실이고요야참부다유이구나 네. 음. 그나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도 여기저기 괜찮아요. 좀 다녀보는데. 드레스룸이고 바깥쪽은 이제 철문이 방화문이 달릴 거고 탈출형 피난 시설로 나중에 화재시 대표하실수 있는 공간 확보되시면. 그북박이 장은 있어야겠다. 되 이게 하나 갖고 오면 안 되니까. 네네 사실. 이불이나 이런 걸 수납하시기에는 장이 네. 하나 있으셔야 되세요. 예뻐요 이래 보면. 예. 저도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이게, 내가 잘못 봤는데. 왜냐하면은 현대 예. 자체가 이제 예. 여기도 그렇고 대명도 그렇고 이제 대명은 저쪽에 이제 서비스 면적 줘 가지고 어딘한를 예. 되게 크게 뽑아놓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런 구조는 거의 모였어요 대구에 남은 최근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되는 거는 잘못 봤는데. 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꾸겨놓고뭐안 해도 됩니다 하면 전부 다 하지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여기가 네가 또 맞았다. 10cm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넓어 보인다,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옵션 안 하면은 요렇게 뭐 방으로 어, 꾸며놨는건 어, 제가 어, 방으로 네. 쓰는 데는 조금 많은데 이렇게 해놓는 게. 이게 집 자체가 원체 세련되게 나와가지고. 네, 예, 조금 있어 보이네, 있어 보여요. B 타입으로 가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그럼 어, 이건 840가 없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T 역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네. 침실 두 개랑 거실 큰방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판상형 구조로 보시면 되시고. 아까는 A 받는 거고 네, 지금 C는 이렇게 있고 지금 볼 거는 또 B네요. B 타입입니다. A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되어있고요 거실하고 큰 방은 이제 남향구조로좀 보고 있고 다녀본 방들은 동향이 될습니있 구조는 어디가 나은 것 같아요? 구조는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는 개방성은 B타입이 조금 더탁월하고요 음, 네. A타입은 판상형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한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마감은 a 타입과 동일합니다 음, 맨 들어가는 신발장은 동일할거고 장면동문으로 되어있고 들어가서 좌측 부터 봐야 되죠 이제 침실이 있구요 공용 욕실 욕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바닥은 바닥은 아까 보셨던 강마루로 다 시공이 되구요 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네. 타일로 마감이 되십니다 음, 현재 지금 타일 그대로 되어 있는 건 옵션으로 들어가고 옵션을 선택 안하면 강마루로 들어가는 거고 네. 이게도 마찬가지. 복박이 장도 옵션. 에어컨 다 옵션이고 그죠. 좀뭐 주는 건 없나요? 공짜로? 야, 예? 지출때좀안 <웃음> <웃음> 됐나? 성실 시공 그런 보다. 고객들은 그런 거 안좋아합니다 아, 그런 거안 좋아합니다. <웃음> 무조건 뭐 좀. 세렴하게 좀 공짜를 주는 걸좀 좋아하지. 싸게 해주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나 문화가 그래요. 아여기나 가구 완전히 좀 많이 틀리네. 이게 아, 완전히 틀리고요. 아이 상동이 이렇게 돼 있는 것같은데 대면염추가. 예. 프리미어나 예. 그러니까. 빌리브스카이처럼. 예. 예음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 빌트인으로 해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아일랜드 식탁도 네. 이거 옵션입니까? 여기까지 식탁인데 내가 이제 일체형으로 쓰시고 싶다는 분들은 이거를 연결해서 옵션을 선택을 음.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주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 식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까지가 발코니 확장은 아니고, 마찬가지, 인덕션하고. 네, 가자는옵션이고요 네. 음, 세세기도 옵션이고. 장도, 하부장 이것도 옵션입니까? 네. 본인이 좀 수납을 용이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옵션 사항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음, 그냥 볼러실개념에서이건또 네. 세트로 옵션을 선택하느냐 니면공간 되는 는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 두시거나 하실 때는 그냥 음. 빈 공간이 더 용이하실 수가 있으세요. 쪽으로 가는 입구 쪽이죠.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쓰기도 시스템에 오픈 옵션이고, 여기 마찬가지 옵션이고. 지금 남향은 어디 지금 이쪽이 무슨 네. 향이죠? 이게 남향인가요? 네.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거실 방향이니까 이쪽 측면이 네. 이제.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비타입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은 조금 틀리게 나와 있어요. 파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요 라인이나 아니면은 그 뒤쪽 라인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1차2차 음, 그 차이고 큰것 같은데. 아. 마찬가지 에어컨 옵션이고 발레선 정도네 베란다 쪽 창고 형태로 원래 문은 여기 없는가요? 문 있습니다. 아 원래 있는데 뛰어났는 거고 네네. 여기는 이바이 응? 장이. 이걸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이미 이제 좌측으로 있고 욕실이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음, 거죠. 이 형님은 붙박이장을 따로 넣고 말고 할건 없네요, 아예. 네, 네. 아까 그는 선택을 할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음. 이것도 다 마찬가지 옵션이고. 샤워구스 이런 거없이은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웃음> 워낙 뭐 옵션 이게 많아. 와, 딴데. 옵션은 말 아, 그대로 아.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기본이 많은데 네. 딴데 가마. 요즘에는 또 입주하실 때 본인 취향에 맞춰서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음. 부담은 안 느끼셔도 돼요. 음. 수명님, 네. 그 수영님, 알다시피 다른데 가면 여기 현대가 기본으로 들어간 게다 유상옵션이에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냥 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 그게 아니라 네. 다른데 유상옵션 이 여기 기본이라고. 어떤 게 예를 들면 수준이든 모든 간에 일단은 예예. 그 저기 가서 유니터 가서 비교해보잖아요 예. 를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서 선택하는 유상 옵션이 예. 여기는 이제 기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 유상 옵션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닌데 뭐 어떤 게 기본으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포셔린이잖아 예. 그죠 포셔린이면 아트월아트월이 포셔린이면 이 유상이잖아요 유상인데 예.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 우리는 기본이 아마 제가 그 밑에 가서 설명 을좀 드릴 건데 이게 포쉐딩이면 그 밑에 단계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뭔지 습니다 어. 예, 그래 같은, 다, 그렇지 같은 데는, 타일이든 어. 같은 데코 타일이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한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 타 현장 가면은 그 밑에 단계가 기본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어,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시면은 그거는 자세히 설명 드리거든요. 음.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현대 건설하고 일반 이군 브랜드의 업체의 다른 점은 그런 거지. 음, 그런 보이지 않는 네. 네, 그런 그래서 것들이 있다. 손님들 오시면 그 얘기는 해. 왜냐하면 어쨌든 현대 들어오면 은이 뭐 마감 자재만 보면 다, 다른 거잖아. 음. 저도 지금 이군 업체가 서 일을 해보면 은 중국산 이제 저가 수준 저가에 있잖아. 이런 것들 바르는 거라 현대가 바르는 거는 기분이 다르다니까. 난건축까지를 알아도 잘 모르는데 봐도. 그러니까 <웃음> 네, 힐스테이트 퍼스트 1차 부지입니다. 네. 자, 단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최고층은 41층까지 지하 네. 5층에 주차공간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피난안전구역이 중간층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음. 요즘에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네. 저층부를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층이 이쪽 층이에요. 22층 정도를 음.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고 네. 그 층으로 올라갈수록 가격대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 저희 아파트는 이제 25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 타입은 84A, 84B, 84C 타입으로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사 a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5층에서 7층, 아니, 저층부터, 네, 저층부터 1층, 2층은? 네, 지금 밑에는 근린생활시설 음, 상가가 해서부터, 들어가고요. 예. 네, 주민공동시설이 또 들어가고 음... 5층부터 아, 단세대가 시작이 되고요. 예. 층은 5층에서 7층, 8층에서 9층, 음... 10층에서 19층, 20층에서 41층으로 나눠집니다. 구간별로 금액이 네, 그래서 금액은 5억 4천 5백부터 아... 5억 9천 8백까지 음... 요 금액이 형성이 되고요 예. 타입별로 가격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청수별 그러면 A 타입 마찬가지 지금 5층에서 7층까지 가장 저렴한 거죠. 네네 그게 금액이 5, 5억 4천 5백이고요. 그러면 B 타입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지금 5억 4천 4천이고. C타입은 음, 4억 9천 0백 음, 네. C타입이 음. 가장 저렴하네요 C타입은 앞쪽 동, 남향이죠 음. 남향이 있는 동 뒤쪽 라인이에요 1 0 1동 그래서 동이나 방향, 배치에 따라서 가격대는 조금 더 상이하게 달라진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현재는 잔여세대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나 층 음. 이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남향은 지금 A타입인가요? 네네. AB는? B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타워형 아 여기가 A, A. B고 C는 뒷동이죠 네. 네. 음, 사실상 큰 도로변이 앞쪽이고 네. 이쪽은 남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도로변이랑 가깝지만 방향 자체는 거실은 이쪽 방향을 보기 때문에 음. 방향성이 다 틀립니다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인과 방향, 음. 층 음. 이런 것들을 남아있는 세대수 중에 고객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조건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액에 추가적인 확장은 거의 다 100% 진행을 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예. A, B, C가 가격이 다 틀리고요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28155,000원 만 음, 확장비용 예. 예. 84B는 3775만원 84C는 2 8 8 1만9천원 음. 추가하실 수가 있고 음. 분양대금의 확장비 포함가를 모두 전체적인 가격으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계약금은 계약 시 10% 1차 계약금, 한달 뒤에 2차 계약금을 납부하시면 계약이 완료되시고 음... 중도금은 이제 60%까지 진행이 되시는데 네.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음... 마지막 회차는 잔압으로 진행이 되시고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게 없어요? 현재 조건으로는 없어요 어... 네. 네. 네. 어차피 무이자라면 그 발생한 이자는 다 분양가로 덮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가격으로 아, 될 그래요? 거예요. 예. 그런 꽁수? 예 그런 네. 경우는 있어요 지금 <웃음> 어...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가 왜냐하면 이 단지는 1년 전에 분양했던 현장이고 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대구 부동산 시장이 음... 최고조로 있다가 꺾이는 시점쯤에 저희가 분양을 한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조건들이 지금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 그럼 요새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보면 뭐 중도금 무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안에그 그 이자를 그렇죠. 다 포함시켜서 현재 한다. 현재 뭐 구수산이나 화성에 산 구수산 같은 경우도 이자 무이자로 나오긴 했지만. 네, 네, 네. 전체적인 모든 가격을 그냥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분양가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음, 이자가 아니다. 네네. 지금 대구시장 조건으로는 무이자까지는 조금 음. 건설사 측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시고 음. 단가도 맞지 않고 음. 네. 예,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음. 이런 것들을 너무나 높게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입주는 24, 이제 25년 5월이니까 이때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매제한에 다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는 네. 전매제한이 걸려 있죠 입주시기 네. 정도 되셔서 네, 네. 네,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대구가 이제 조정지역이 풀리면서 비조정지역이 되었고 네. 전매제한 6개월 때문에 불리하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라는 조건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여나, 그게 네. 풀리게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제 오직 공고일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전매도 가능한 그런 호재도 조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도 규제지역, 뭐 어, 지금만 이도 네. 조정 지역이고 조정 지역 그 풀어달라고 아직까지는, 얘기할 네. 거고. 이것도 저희는 대구 강력시 전체가 전매가 묶였기 때문에 네. 그것도 풀어달라고 그 부분을 좀더 풀어주면 낫지 않을까. 네. 계속 뉴스엔 나오더라고요. 근데 풀어질 것 같아요 두 개다 네. 이러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네. 1차는 이렇게 되고요 네. 상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물을 보셨다시피 모두가 좋아하시는 84A타입 남양 배치 이 라인에 방방 방 거실 방 구조인 네. 84A타입 72세대고요 네. 84B는 이제 타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면이다 창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되게 좋게 보셨고 주방 구성도 좋아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평형이었는데 84A는 72세대 84C타입 역시 72세대로 이렇게 음. 이제, 큰 도로 변쪽 라인으로 날개처럼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타입입니다 이렇게 이제 A, B, 이 중에 고객 중에 고객서 선택을 하서수택을 하실 이 있는 상황이고 분양 조건은 이렇게 옵션은 아까 들어간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균적으게평마정으로죠옵정 풀옵션을 션풀 옵션을 이 넣으면. 옵션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받는 거에 그 구조 왼쪽으로 주방 옆에 음, 맞아요. 좀 예쁘게 되어있는 그런 것 지금 다른 현장도 그렇고 저희가 네. 다른 현대건설 뭐 분양 해도 대략적인 에어컨 다 넣고 옵션을 다 하시면 네. 4 천에서 5천 정도 와, 금액은 아, 네.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계약을 하다 보면 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고 네. 이제 에어컨 네, 그어기은분다 놓고, 음, 네, 5분 정도 5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알파룸을 저렇게 이제 수납 공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율은 100%에서 보시면 한 10% 정도만 저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추후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에는 방이 조금 더 많은 게 낫거든요. 알파룸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더 사용하시기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더더 더 넓게 쓰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는 알파룸이 있다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사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하시더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요거는 2차입니다. 네. 히스테 대구의 퍼스트 2차. 저희는 총1 7 4세대고요 네. 1차가 푸른병원 옆쪽 부지라면은 네. 그 맞은편 쪽에 이제 소공원이 있는 요쪽이 부지가 2차 부지입니다. 음... 큰 도로를 두고 1차가 먼저 있고 2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근데 선호도는 사실상 2차 쪽으로 조금 더 주변에 거주하셨던 고객님들이 말하시는 거는 조금 더 철길이긴 하나 네.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요 동이 조금 더 낫다 음. 왜냐면 하 소공원이 있어서 좀 안정적이다 이런 음.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큰 도로변이고요 지하 5층까지는 이제 지하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 네. 여기 역시 상가가 들어오고 5층부터 단위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음, 그리고 네, 최고층은 37층이고 네. 피난안전구역이 또 여기 있어요 여기는 필로트층 너무 좋죠 여기는 피난안전구역 윗세대는 인기가 많습니다 음, 여기는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오시면 계약 체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어, A타입하고 B타입하고 C타입 아까 보셨다시피 내부는 동일합니다 마감자재도 동일하고 음, 네. 옵션 조건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입주 역시 25년 5월에 동일하게 입주를 하실 수 있고 입지 자체만 길 안쪽이냐 도, 이제 철길 쪽이냐에 따라서 1차, 2차로 조금 더 구분을 지으시면 되시고요 음,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피트니스 센터하고 도서관까지가 저희가 3층에 다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거는 분양가인데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사실상 입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분양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저층부 같은 경우는 5억 4천부터 이제 5억 8천대까지. 그리고 84B는 5억 2,500부터 천 최고층 5억 5,500까지. 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1호, 2호가 조금 더 다르게 나와 있고요. 84C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5억 3천부터 5억 7천대까지 그렇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확장비는 이 분양 대금에서 추가가 되시겠죠. 84A는 2,815만 5천원 84B는 3,775만원 84C는 2,849만 9천원으로 합친 금액으로 보셔야 되시고요. 계약 조건은 동일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계약금 10%, 계약 시 10%를 납부하시고 나머지 중도금은 60%가 진행이 되시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 지역이 묶여, 이제 묶인 여 이제 묶게 풀렸기 때문에 중도금이 조금 상향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은행이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추후에 계약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완화된 규정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확정적인건 아니고요. 음, 예. 기, 기존적인 거는 50%까지 중도금 진행이고 유회자는 잔압으로 이제 최초 저희가 이제 공고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입주하시는 25년 5월에 잔금 30% 납부하시면 은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웃음> 고생하셨어요. 자세한 사항은 네. 전화를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씩 전화가 오셔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은 분양되는 아파트들 관계자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조건 좋아서 올려드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보시지 못하는 분들 마찬가지 집에서 유튜브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없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도 대비해서 또 모델하우스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은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고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내용들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게요